밤반대 똥, 밤반대 똥, 밤반대 똥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막 거들먹었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탄 구두 아,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. 가슴을 쫙 편히 십 년은 젊어진 줄. 성큼성큼성큼 성큼, 성큼 걷다가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는데 나를 감싸바라보 시선을 느끼며 거듭 거듭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,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. 가슴을 쫙 편히 십 년은 젊어진 줄. 성큼성큼성큼 성큼, 성큼 걷다가. I <laughs> don't 알알알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듭먹거듭 거듭 먹었다가 Yeah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한벼 발걸음으로 또각또각또각 걷다가 또각, 또각,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펴니 10년은 젊어진 줄 다, 고 r k